돼지고기는 고기류 중에서도 비교적 가성비가 좋고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돼지고기를 많이 섭취하면 체내에서 지방 증가나 혈압, 상승 등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돼지고기에는 매우 고열량인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비만이나 다이어트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용으로 섭취할 때에는 잘게 다진 후 볶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신경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라지 역시 과다 섭취 시 소화 불량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 일. 마늘,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기름기를 덜어주어 소화를 도와주고 냄새도 줄여줍니다. 2. 콩나물, 돼지고기와 콩나물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섬유질, 섭취가 도와져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적당한 식감과 무게감을 줘서 식사 후에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돼지고기와 도라지를 함께 먹을 때에는 적당한 양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돼지고기와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를 함께 먹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